안녕하십니까 2월 28일자 해외선물 미국오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중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중시는 지난 금요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는데요. 미국채금리 하락과 북알랜드를 둘러싼 브렉시트 합의 소식으로 유료화와 파운드화가 강세전화하는 것이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가 증시를 견인했네요. 더불어 테슬라는 독일 공장에서 주당 4천대 생산 소식에 5% 이상 상승했는데요. 이에 더해 배터리 관련 주인 루시드 종목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원유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에 따른 연준의 밀파적인 행보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네요. 테슬라등 전기차 관련주와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 기업이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별 종목의 긍정적인 이슈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하지만 연준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며 장 마감을 앞두고 일부 상승을 반납하기도 했네요. 잠시 증시가 반등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지속적인 반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낯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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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1,7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600포인트까지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월 28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이길 공공시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07.1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증가한 108.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마감 후 쿠팡, 리비안 오토모티브, 버진 갤럭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쿠팡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위 0.0465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위 이 1.96달러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버진 갤럭틱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위 이 0.5148달러로 예상됩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